안녕하세요. 코봉월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콘텐츠는요. 경이로운 소문 전편을 몰아보기로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코봉이와 함께 경이로운 소문 전편 몰아보시면서 비하인드 스토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코 한번 파주고 렛츠고! 아... 코봉이는 항상 자고 있고 거봉아모 아니 모 아니 지금 몇신줄 알아? 학교 안갈 거야. 우리 엄마만 어, 그런 거야. 왜 어, 이렇게 그 소리만 어. 질러? 아, 엄마는 어 아, 교복 입고 교복 입고. 아 가방, 아, 가방, 메고. 아책책 책. 아아 고수나 오빠 갔다 올게. 아 빠이빠이 엄마 아,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어 거봉이 거봉이 지금 몇 신? 여기서 거봉이 의 애드립이 아,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머 감었어? 안녕. 세수했어? 안녕. 이다았어 안녕. 너? 그럼 됐다. 갔다와라. 아, 재밌다. 아, 갔다 올게 엄마. 재밌다. <웃음> <웃음> 여러분 재미없네. 난재밌네 죄송합니다 새끼아 아, 아, 아, 그리고 그 코봉아들은 어, 거북이 아, 혼자 일인 다역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거북이 목소리, 엄마 목소리. 아 얘들아 안녕. 이런 친구들 목소리 다 제가 하는 거예요. 야거북아 클레스 어 지금. 거북아 어떡하냐. 대단한 능력이죠 얘라고. 무슨 일인데. 아 지금 학교장이 애들 괴롭히고 있어 어떻게? 뭐? 그런데 아, 진짜 학교장 애들도 애들 괴롭혀. 애들 괴롭혀. 아, 여러분들도 진짜. 혹시 누군데? 괴롭힘 당했어요? 고봉이한테 말씀해 응, 주세요. 잠깐만 보내켜줄 어, 거예요. 어 뭐야? 캐시가 내가 미안해. 어 내가 너한테 어 잘못됐나봐. 아빵안 사고? 어, 야왜 애들 때리고 그래? 친구끼리 그러면 안 되잖아. 예, 들어봐. 어왜 그래? 아! 아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아와 아, 와와와와나 야. 아와아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아와와와와와아아와와와와와아시와와아와와와와와와와어너말와와와아와와와와와와와아 아, 아와와봐와아와아이와아와와와와와와아아 <웃음> 으, 진짜 너코봉이만나면 진짜. 한대너려주고싶어 이거 짜무냐거너여이서코봉이가서무이 아, 너무. 이거 위험해지는 이이나너요2거년 <웃음> 찍을 때 진짜 이도너가 이거 너무. 어거 너무. 이거 너 일로 와봐. 어, 나? 그 그래, r 마 n d 와 봐. 근데 왜꼭 나쁜 애들 w 저렇게 우르르 몰려 있는 거 bread and churro, bullying 들이 the air. Oh, t 너희들 w e r 이 I'm a 잖아그 u r I'm a little bit. Do it, it's a l i 을 t l e bit. Do it, it's a little bit. We are a l 가고 t l e bit. w 근데 여부야 여기 웃어? 위겐이 나타나요 여러분! 위겐이 찾아야 기운이 센! 아, 영적으로 힘이 센 친구를 지고 영적으로 세. 힘이 센 코봉이를 만나긴 했죠!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간다! 간다! 위겐아! 코봉이 몸쪽으들어갔다 여러분 이 장면 어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맘에 드는 장면이에요 드라마처럼 표현 잘했죠? 헉! 어? 뭐야? 여러분 뭐 파치... 이상한 어? 거못 느꼈어요? 예얘 아까 그 조그만했던 놈 맞아? 후보이아 음... 커졌어요! 커진 거야? 그 그쵸! 그 다음에 자기 느끼는 건가? 예. 얘 늦고 싶어? 더 이상 깨르지 말라고! <웃음> 대단하지요! <웃음> 어? 어떻게 저큰 그 덩치가, <웃음> 덩치가 <웃음> 내 주먹 한방에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웃음> 위견이 들어왔으니까! 백장 <웃음> 내가 너만 꺾으면 학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냐? 어? 더이상 애들 돈 뺏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만 할수 있는 거냐고! 뭐라는 거야 이 자식이 야! 밟아! 그만 때리라고! 야. 야. 야. 야. 한방에! 나가 떨어진다! <웃음> <어허. 어허>. 진짜 <진정. 웃음> 왜 이래 <이럴> 이 <참. 웃음> 내가 더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지! <웃음> 여러분 저거 가짜 오는 거 진짜 제 취사하지 않아요? 여기서 가짜 오름을 <웃음> 막기 야, 싫으니까 싶어 저거 싶어 가짜 오름 저거 저거 너무 하! 너무해 저거 저 도망간다 하! 제발. 아저때 빨리 달려! 그냥 같이 도망가 도망가는 거 잡았었어야 했는데 <웃음> 진짜. 안 되겠어 쫓아가서 일진 아주 혼쭐. 여러분 저 되겠어. 뒤에서 도하나로나가 네, 나타나요. 어 무슨 소리지? 어 누구세요?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는 하나야. 거봉봉봉봉봉. 나는, 나는 네몸 속에 있다. 있다라라라. 오늘부터 하나와 팀이 돼서 전 세계에 있는 악기들을 대치하는 게 너의 임무다. 알겠니? 어,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경이로운 소문과 내용이 하겠습니다. 좀 다르긴 하죠. 사실 이게 패러디 몸속... 작품이라 그래요. 야... 야... 여러분 그냥 아... 재밌게 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이 어, 장면 되게 무서웠었어요, 여러분. 편집자님이 신경 많이 쓴 장면이에요. 봐 주세요. 아저씨요 아저씨. 이거 세븐일레븐입니다, 여러분. 편의점 세븐일레븐이에요. 아, 진짜 이 아저씨. 아, 나이 아저씨 뭐야? 악마의 소리에, 여러분. 이 아, 아저씨. 나 지금 나한테 돈 아, 달라고 돈 그랬어? 그랬어? 아이고, 죄송하셔야 그, 되는,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계산! 계산! 나도 계산을 하라고! 또같죠 여러분? 코봉이가 어이, 했던 뭐지, 겁니다 아무도 없나 여러분 무서운 장면이 나와요! <웃음> 보세요! <어이. 웃음> 오, 오, 오! 칼이잖아! 아, 아왜 그러세요? 저돈 달아온 것 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장면 어때요? 무섭죠? 진짜 악기 시점에서 찍은 어, 왜요? 거예요? 왜요? 어, 어! 사람 살려! 어, 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아하시라감도야 <웃음> 아쉽게 편의점 아저씨가, 아쉽게 편의점 아저씨가, 오, 아쉽게 편의점 아저씨가 <웃음> 다 망하게 돼요. <웃음> 저탕 춤추고 있는 거 봐요 진짜! 저 악기 진짜 못했어 지금 뭐하는 짓이야! 우리 카운터들이 나타나지요! 녀석... 바로 저 녀석이야! 저 녀석은 1단계야. 우리가 빨리 가서 소환해야 돼. 알아치고보아 네, 누나. 일단 내려가요. 야, 진짜로 죽게 되나? 아! 어, 안 돼. 해나른다. 여러분, 이 장면도 30분 이상 촬영한 장면이 세상에 사라져 포인트를 지옥으로 소환 너무 못 맞춰서 우리 이직해야 s 시 r a h b o w m a 사람 몸 안에 어서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어너같어악기어이세상이사라이야겠어서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알어서 이어서, 이어서, 이 국수 진짜 먹고 싶다 근데 야너죽고싶냐니 <웃음> 네 친구 믿고 까부는거지? 얘들아 하지만 여기서도 뭐, 우리 코봉이가 어디지 뭐, 까요? 뭐. 나 위에야 <웃음> 위에 있지요? <웃음> 지금 돈 빼는거니? 아쟤 뭐야 또 나타났어? 에이 쟤또왜 나타난 거야? 아이. 아.. 아니야 아, 아, 러분들 아니야 학교에서 나쁜 짓 하는 아니, 친구 있으면 고봉에 달려주세요 코봉이 형 은퇴근 나타나겠습니다 아유 진짜.. 아우, 어젯밤 꿈에, 나타났 꿈에 나타났지 꿈에 그 나타났지 얼마나 무서운 코봉인데 아, 야.. 아니 코봉이 왜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너.. 너 때문에 그런 거아야 어휴 아휴 왕솔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도저히 어, 안 되겠어 옆에 태광고등학교, 용신고등학교 뭐 짱들 다 모으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 큰형님들 빨리 전화 돌려. 빨리 만 큰형님들이라면 조폭을 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시려고 나왔어 학교에 드디어 나쁜 친구들과 조폭들 <웃음>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학교 짱들 다 모였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오늘 서프라이즈 널 위해서 우리 남북청일 형님까지 내가 모셨다 <웃음> 여러분, 남북 남북통일 형님은요. 모상대 애드립이었어요. 오늘 <웃음> 제 안나서 그냥 남부퉁이 했는데요 이름을 잘 지은거 같아요 <웃음> 아나 진짜 너무 웃긴다 너자몸도 <웃음> 아주 멋지게 푸른 코봉이 자 사이다 장면 터비, 보시죠 여러분 코봉이한테 낮은 시간이에요 자 덤벼라 간다 여러분 항공뷰에요항공뷰 <웃음> 마염까지 못해서 자주, 야, 자주 야, 사용 안 하는댜! 지요 그런 짜아버린 거야 진 무서운 맛을 보여주마! 봉이 장면도 야. 여러분 야. 한 40분 이상 찍었어요! 어야야야 코봉아 코봉아 아 그게 아니라! 아저씨들이 아까 뭐.. 뭐 뭔통일이요 마! 우리 인마 남북 통일이다 인마 남북 통일! 뭐뭐 이리 와봐라 엄마 사투리도 아, 잘하죠 코봉이! 한번 하자고요마이 새끼 봐라 이거 인마 아저씨 왜 자꾸 욕해요? 아! <웃음> 악 시원하다 뭐뭐 뭐,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뭘, 그만이자남북이 뭘. <웃음> <자>, 나갔다 왔어요 남 형님 다 쓰러졌어 이제 통일 형님 만나봤네요 <웃음>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아.. 어, 내는 통이다 아 통이에요? 어..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아저씨 <웃음> 그리고 아저씨가 1이겠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새로 전학 온 학생이에요. 굳이 마 친구님. 뭐야 이게 남북통일이 뭐 어떤? 뭐야 어쩌고... 조공아저씨도 배웠다. 어어 아이야, 아이야, 이야 아이야. <웃음> 내가 괴롭히지 말라 고 그랬지. 그런데 이번 2화에서 가장 사이다 같은 어? 장면 나옵니다, 여러분. 오, 그거 어? 아, 어, 어떻게 하는 건데. 내가 진짜 할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건데? 뭘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네 머리를 깐까. 미는 거지. 너. 너? <웃음> 내가 도와줄게. 아휴 시원하죠 여러분 시원한 장면입니다. 어, 어. 여러분 뻑빵이가 됐어요 뻑빵이. 수님 <웃음> 끝났습니다. <웃음> 나 당분간 산에 올라가 있을 거야. 그래 올라가 있어 새로운 너. 사람을 태우러서 다시 너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 그 올라가서. 그래 잠의 시간을 착한 가져라. 한 모습으로 돌아와라. 안녕. 사실 여기는 여기 하나네 하나 국수집 아니라 언니네 어, 국수집인데 얘 예, 그냥 하나네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국수집이잖아. 서울 삼계. 이거 또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 그러셨더라. 아여긴가보다어 어? 어, 여기 맞다. <웃음> 누나 누나. 네 잡았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커버 나이좀 아, 아, 커도 내 키가 키가 작지 않고 좀 커도 귀엽지 않습니까? 음. 자 집중. 그쵸? 자! 문 닫았어요! 나가세요! 이 장면도 어?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무러는데네 네, 목이 많이 셨어요 아 그치? 뭐야? 난 아까 2시간씩 기다렸는데 저기요 끝났다고요! 나가세요 다들! 자 들어보세요 어이, 왜 목이 셨는지 너무 막무가내정사 하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장 나가! 이거 어. 요거, 요거 여러분 녹화하는데 아, 아. 옆에 사무실에서 사람이 오, 쳐져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있 저희한테, 아, 저희한테. 아, 예막 그랬던 게 생각이 나네요. 융자 사람이 와가지고 빠이네.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어요. 융의 세계요. 이렇게 코번과이들은 열심한답니다, 히 여러분. 하나, 두, 융. 이렇게. 이것도 <웃음> 어, 제 애드립인데 약간 유치하죠. <웃음> 아우 약간 닭살 돋는다. <웃음> 저도 진짜 <코멍> 닭살 돋아서 <웃음> 저런 멘트를 한 거예요. 따라해봐. 융. 어 이렇게요. 융. 네 여러분 좀 괜찮지 않았나요? 자 이제. 위계를 만나러 가자. 자, 이제 콤보이가 다시 하나로 함께 하나, 위계를 하나, 만나러 갑니다. 둘, 셋, 출발. 여. 다시 너의 세계로 보내 줘 마. 자, 가라. 잘, 잘, 아, 어, <웃음> <웃음> 잘 갔다 와라. 우라우라. 아, 약속하지 마세요. 어, 알았어. 다시 위계는 트레이드 마크죠잘 갔다 와라. 우라우라. 여기서부터 악기가 여기에 살인을 맛있구나. 하게 됩니다 어? 어? 여보 벌써 왔어요? 어 뭐해 일찍 왔어 여 살인을 삼는 3단계 참... 악기 여보. 진짜 못됐죠? 어? 어? 당신 누구야? 어? 여보... 여보... <놀람> 왜 살인을 하는지 알죠 여러분? 살인을 해야 그 영혼들을 먹고 저 악기들이 힘을 내거든요 <목소리> 갑자기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비오는 어? 장면 어... 너무 좋았어요 아, 버스가 는지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생각이야, 저는 지금 이 비오는 장면이 이 악기랑 어, 너무 잘맞다고 생각했어요 아저씨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당신? 야! 야! 야! 야! 우리 편집 진짜 잘하시죠 편집자님 기가 그리고 많은 어이! 분들이 댓글에 음, 와 음, 어떻게 융의 땅을 그렇게 표현을 잘했냐고 말씀하세요. 네, 저거는 그냥 컵더 그래픽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실제 마크에서 이게 색을 뽑아낸 겁니다. 어때요 어이, 융의, 융의 땅 멋지죠? 너랑 나랑 나눠서 저희 코봉 골드는요 네, 항상 영화 같은 저쪽으로 장면, 저쪽으로 드라마 저쪽으로 같은 저쪽으로 장면을 연출하기 네,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편집자님도 노력한답니다 <웃음>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웃음> 도대체 악기는 어디 있는 거지? 아 진짜 오, 악기, 악기 지나갔죠? 뭐지? 어? 어? 무슨 소리가 나는데? 어, 잠깐만 분명 일로 간거 같은데 어디 제가고봉이를 어? 유인하고 있어요 진짜 기다너 거기 안 서! 너 거기 안 서! 야 소라. 거기 어, 거기서 말 임마! 가만히 저기 다이야자 여기서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악기야! 장면들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 되게 좋아요. 어, 달, 달을 뒤로 거야. 배경을 두고 싸우는 장면 개인적으로 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어. 어. 영화 같죠, 어. 여러분? 시기입니다. 야, 아. 네. 야. 야. 아. 아, 아. 진짜 편집 죽인다, 죽여. 너무 잘했다. 장면은 저희가 해보세요. 3시간 걸려서 찍은 장면이에요 <웃음> 3시간, 3시간. 에이, 뭐야. 진짜 힘들었습니다 에이 안되겠어 이것들을 악의 소굴로 소환해야겠다 <웃음> 여기서 어, 3단장악가 악의 소굴로 소환하죠 사실 내용이 없는 장면인데요 요거 만들어내려고 저희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어떻게 좀악기 어, 소굴 같나요 어, 어, 여러분? 댓글도 어, 보이죠 저 어. 뒤에 그죠 여기 이 재단 같은 거 저희가 다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죠 이목소리 여러분 컴퓨터로 잠깐 변조한 겁니다 저는 저런 목소리까지는못 내요 진짜 마무리 여러분 갑자기 유의 땅이 유의땅이소아하기 시작했어요 어? 여긴 어디지? 어? 달라진다! 어? 나 더이상 못 참아 콩홍이 달려간다 나 눈이야 어디 보면 진짜 웃겨요 이 목소리 <웃음> 마지막으로 <하. 으아. 웃음> 어. <죽을 거야. 웃음> 몸. 이렇게 봉이가 3단계 앞기까지 어. 소환을 합니다 소환을 죽이는 걸로도 표현을 해봤어요 어, 어, 누나, 누나! 하나 누나 괜찮으세요? 누나! 누나 죽으면 안 돼요 누나! 장면도 되게 재미는 장면 장면이에요 지켜봐주세요 누나 먼저 죽으면 안 돼요 나 어떡하라고! 구멍이 어떻게 하라고! 촉시 어, 잘 세요! 숨을 쉬세요 누나! 누나 살수 있어요! 누나! 어우 시끄러워 자 아, 아, 예, <웃음> 그 일으켜줘 재밌죠 어, 네, 나, 아이고, 수고했다 또 위견이죠 여러분 둘이 집으로 소환해주겠다 저 에코 목소리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아! 아 아, 드디어 집에 왔다 집에 왔는데 코몽이가 <웃음> <웃음> 옛날 모습이 아니고 커진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위계 왜요? 지금 그 모습으로 가면 그쵸? 엄마, 엄마 아빠 놀랜다 놀랜다 응. 응. 응. 아이 뭐 어떻게 하실래고요 그럼요? 뭘 어떻게 해요? 다시 코벅이를 네 모습으로 가야죠 응. 내가 네 내가 니 몸에서 나오겠다 엿뀨 응. 응. 응. 이렇게 위계은 하늘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응. 어 빨리 빨리 위계 코벅이를 예전의 모습을 다시 응. 왔고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응. 코벅이 왔어요 어디갔다온 거야 어디갔다온 거야 여기서 없어, 또 반복 없어. 개그가 나와요 오디다, 오디다, 오디다, 오치카 오디다, 오디다, 오디다, 오디다, 오디다, 오디다, 오디다, 오 <웃음> 자사마는요 사실 경이로운 소문을 이제 안 하려고 예 사마 끝을 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구독자 여러분께서 경이로운 소문 또안 하냐 왜안 하냐 재밌는데 해달라 해달라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서 저희가 중간에 다른 컨텐츠도 하고 오셨다가 음, 한한달 정도 지났나? 다시 예 녹화를 시작을 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는데요 <웃음> 자고 일어나는데 뭐 재밌는 게 없을까 하는데 우리 편집자님께서 알람을 표현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좀 재밌게 표현해봤는데 많은 댓글들이 재밌다고 하신 분도 있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삼성에서 나오는 음. 빠빠빠빠 빠바. 빠바바 아, 아, 바바 바 바바 빠빠 빠빠빠빠 빠바바바빠빠빠빠바바짜짜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지금 바바폰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요바바바바바바바바소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유니세계로 갑니다. 어? 와 유니세계 맞네 오랜만이다. 자 어? 베스트 댓글도 코모이가 예 여러분들 위해서 <웃음> 어? 이제 슬슬 아니냐? 추첨을 오, 해서 계세요. 영상 안에 넣어봤어요. 반응 좋던데요 여러분들. 어, 항상 좋은 댓글 말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무슨 일이세요? 왜 출메오 무슨... 아줌마랑 가모타 형이 안 나오냐는 그런 질문 을 엄청 받았어요. 네 사실은 뭐코우의 주인공에서 안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원하셔서 제가 추가로 촬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잘 표현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말씀 하시려고 저를 소환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코보에게 카운터 복귀를 허락합니다 자이 순간부터 코보이가 카운터 복귀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지청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 폐차장에서 아빠가 아, 다가오자여러 머리 아프다 진짜 하.. 디디 여기서 총이 나옵니다 정신아 예? 어? 어, 어 아, 아빠이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짜 아버지가 지 사람 치셨어요 맞아. 시키는 거다 했다고요 그건 그래 사실 근데 그 결과가 고작 이, 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지정신이 당할까요? 이거냐아니겠죠자 아버지! 지정신 어, 화났습니다 <웃음> 본심을 드러낸 거죠 <웃음> 다고 <�idden movies> 여러분 이 장면도 살, 개인적으로 많이 신경썼어요 ben remember... 어때요? 뭐지? 어? 조종당하는 어, 아, 아, 아, 느낌 드나요? 아, 사실 저 장면도 마인크래프트에서 표현하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와. 자 이거는 지청신이 16년 전이야기예요자 그러면 애들 한번 골라보시죠 <웃음> 애들이 물건이야 음. 고르게 으이구 나저 원장하지 진짜 어, 나쁘다 제 머리에 상처 있는 네. 저아로 할게요 야 아빠 안녕하세요 근데 네, 여러분 저 <웃음> 마크에서도 네 아빠가, 저 상처 잘 표현했죠? 가자. 어, 어 예, 저도 아, 마크하면서 뭐... 참 신기해요 마크의 와. 매력이 아닌가 해요 이 예, 원장아버지 여기 있었던 일을 발설하면 혼난다 알았지? 어, 예. 이해. 조용있다 살아 사실 여러분 여기서 조용히 입다루고 살아 있었는데 어, 여기서는 좀더센발을 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세서 <웃음> 제가 좀 약간 많이 순화해서 지금 대사를 적은 거예요 원래는 뭐였냐면요 아휴 됐다 여러분 너무 세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예 원장 아버지 <웃음> 음. 저기 됐고 그냥 돈 환불해줘 아 더러워서 못 먹겠어 짜증나 그리고 내가 너 짤리게 할 거야 야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 그래 아, 아이, 진짜 못했다 백향이 진짜 아, 나빠 저 여자, 저 여자. 나랑 아, 같은, 아. <웃음> 같은 과야 그치 지청씨랑 같은 과야 아귀야귀 악귀. 몸에 아귀가 들었어요 같이 보겠는데. 어 뭐야 뭐라는 거 어? 잠깐만 눈만 봐도 알죠 어, 이 눈빛 그렇죠 <웃음> <웃음> 뭐야 아 너도 나랑 같은 거구나 오저기들은 서로 알아보는 <웃음> 법이에요 여러분 잔말 말고 따라와 같이 합류하게 되고요 <웃음> 여러분 여기서 <웃음> 잠깐만요 여기서 사실은 이 방송 내기 전에 좀 바꿔야 되는데 예. 아 여기서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여러분 틀린 점이 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 아유 왜 그러는겨 아유, 아유 이씨 왜 그러는겨 나한테 틀린 한 글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웃음> 댓글 남겨주세요. 어머, 제 미쳤나봐. 개납쁘도 뭐하는 짓이야? 어? 근데 좀 멋있다. 멋있대 그 저게. 아이 꼬매버리기 전에. 참. 어 알았어. 아저씨가 맛있는 과자 사주. 그런데 여기서 지청신의 아, 의외 장면을 어, 보시게 될 겁니다. 배고파. 지청신은 사실 가자. 아이들을 <웃음> 사랑했답니다. 야. 야너 어? 여기서 뭐하니 어? 아, 그게 아니라 배, 배가 고파가지고 <웃음>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아참이 장면도 참 아쉬운 장면인데요 어떤 분이 참잘 보셨어요 우리 오른쪽에 애기 보이시죠 애기 얼굴을 잘 보시면 이게 애기 얼굴이 아니거든요 <웃음> 네, 아저씨 얼굴인데 키만 좀줄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애들은 건들지말아야지 어? 뭐 하하짓짓이여여 있어. 어? 어? 어? 미안해, 미안해. 자 아이를 건드린 이 사람 이악는지청지한테 <목소리> <목소리> 혼나게 됐죠. <목소리> 이렇지 <목소리> 혼납니다. 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지 아 무서워! 아 그냥 갈래! 아이고 무섭다 나 그냥 갈래! 애기야! 아기야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일로 와봐. 와봐요! 아. 아저씨 이리 잘 들어. 이제는 일안 하고 너희끼리 마음껏 놀아도 돼. 어? 원장 아빠한테 혼나는데? 원장 아빠한테 혼나는데? 원장 아빠는 아주 먼 곳으로 여행 갔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놀아. 알았지? 어? 어 진짜요? 어, 알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야 지청신 너 생각보다 되게 애기도 좋아한다 야 백향이 빨리 짐 챙겨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자 이제 마지막 사화의 어, 마지막 맞는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려줘. 빨리 빨리 준비해 지청신! 지청신! 지청신! 지청신 지청신 백향이 당첨 나와라 그냥 나왔나 어 쟤네들 뭐야 이 소환합니다 와 유회땅 어때요 멋지죠 야! 어? 뭐야? 말나가 버렸는 베스트 댓글도 오늘 나오고요 쟤 너무 쎄니까 야! 성와님 신지호님 너무 감사합 그냥 도 제일 약하네 아. 나는 내 상대다 뭐라고? 아. 내가 제일 약해 보인다고? 저기 죄송한데 저기 아줌마나 걱정하세요 백창이나 보아나의 싸움 어떨까요? 여자들의 싸움은 바로 머리끄댕이 잡기. 이거안 나? 거 요거 나름 고민한 시금이에요 여러분 역시 완전 차기로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야 그러면 세탐 동시에 놓는 거 알았지? 여러분 어, 다아시 그래, 하나 줄세 사람 놓는 지켜? 거? 너도 지켜 간다! 하나! 하지만 응. 그 결과는 뭐안 놓쳐! 봐요안 놓인 건다니까 고봉아! 어? 와, 가모탉 아저씨! 야. 나름 힘이 세요, 못하이 아저씨는요 고봉아! 여기서는 승산이 없어! 밖으로 나가자 융해 땅에서 싸워야 돼! 그렇죠! 카운터들은 융해 땅에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그래, 힘을 쓸수 있는 거 아시죠? 아. 아 그리고 어떤 분이 왜 세라. 결계를 표현 안 해주셨냐고 하셨어요. 예. 결계. 연좀표현하기좀 네, 그,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 둘, 삼, 동생 하나, 둘, 셋. 아이고, 저와 지금 머리 끝까지 잡고 있는 거 보세요.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그래, 그래. 아, 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 이거 어머니, 어 어머니, 어머니, 어머이어이니어머어 어머니, 어머 어, 그래, 자 둘이 힘을 간다! 합쳐서 야방에날라가죠안 되겠어 도망쳐겠어 치사하게 하늘로 올라가요 따라와라 보자 여러분 이 장면도 어, 너무 어, 장시간 어, 찍었어요. 어, 저희가 2 시간 넘게 찍은 장면입니다. 이게을이게 어, 은근히 마크라는 게 너무 힘든 어, 것 같아요. 여러분들해서 재밌게 어. 힘을 내서 아, 찍었답니다. 안 돼. 이걸로 돼. 아. 아이고 하지만 코이가대 맞아줬어요. 여사님, 좀 부탁해요. 어, 자 여기서 여러분 코와, 여사님 코와. 여사님 그 유행아, 응. 시죠 유행아. 내가 빨리 낫게 해줄게. 빨리 낫게 해줄게. 엄마, 엄마 손 손은 약속 허벅밑뼈는 소뼈. 오타가 다나어요 괜찮아. 예 여사님. 이야! 자 여기서 야, 여러분 모태경이 힘을 냅비다자이 신도 되게 멋있는 신이에요. 벽이 부서지고요. 자이 액션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어. 여러분. 주천 이거는 끝이와 벽도 부서지고요. 아우 어. 딱 진짜 힘세죠, 어. 여러분. 여기서 예! 벽이 뽀개지고 또 벽이 뽀개지고 어, 벽이 벽이! 아 멋지다 <shots> 근데 얘네를 아직도 이루고 있어요 진짜 치사기 같은 놈 요새 어딜 간 거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어디 있는 거야 정답은 바로 위죠 여기다 치사기 아줌마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신 차렸구나 아, 다행이다. 어, 못하기요, 못하기 여기 위험해. 안돼, 못하기 위험하죠, 못하게 여러분. 아 자꾸 올라갔어요 거북이가. 명대사 나옵니다. 고역질 나는 자식아, 고역질 나는 아 자식아. 정 멋진 명대사죠널소환 시켜주겠다. 니가 <웃음> 이거 같지? 이게 끝인 거 같지? 세상에 한듯 아끼런 아끼를 늘렸어! 하! 아, 웃기지 마. 내가 죽는 안에 있어도 너 같은 악기는 모두리 다 해치해 주겠어! <웃음> 지청신! 융의 <웃음> <육의> 세계로 소환하겠습니다! <웃음> 멋지다! 하지만 지청신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자아 원래 드라마대로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타는 장면이 아닌데 아 표현하기가 좀 너무 어려웠어요 아 코봉이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셔놓고 저렇게 불타는 장면으로 연출했습니다 아왜 드라마랑 다르냐고 말씀하시면은 저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표현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머 뭐이 뭐야 뭐이 뭐야 뭐 어이놈해너 지금 우리 부님한테 무슨 잔 거야 너야 너야 너 너야 너야 아야 너야 너야 너야 너야 너야 너야 야 너야 너야 너야 너어 너야 어야어야 너야 너야 너하너 씨, 우리 부모님, 우리 야 너야 너야 너 해요? 도와주세요. 어야 너야 너야 너네 부모님 걱정하지마 나랑 하나가 너희 부모니굿침을 칠게. 어서 소환해. 야자 못하게 달려가는데 하나하나 어딨죠? 너 같이 약골이 어떻게 카운터가 됐대? 어, 카운터 잘못 뽑았어. 카운터 잘못 뽑았어. 이번에 제대로 뽑아줄게. 머리를 뽑아. 머리를 뽑아. 머리를 뽑아. 머리를 뽑아. 뽑아. 자속갈 머리. 그렇죠, 정신이 정신이 머리를 뽑는 거예요. 야 <웃음> 대인조 너무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고봉아, 붙지 마. 내가 도울게. 작심해, 하나누나도 가고요. 고서 어, 오 어, 조심해. 못하게 여기는 하나누나가 불을 끄려 하는데 불이 안 꺼져요. 어, 이거 왜 이러지? 왜안 꺼지는 거야? 고봉아, 아무래도 빨리 소환을 해야 될것 같아. 육일생기는 소환을 해야 이 불이 꺼질 것단 같 말이야. 그 장면 기억나시죠 이거 어디야. 이거? 이, 여기가 어디지? 준엄암융해법에 따라 범죄자 지청신을 인도합니다! 위기의 대사는 드라마처럼 똑같이 한 겁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드디어 지청신이 끝이 나네요 어? 커벙벙벙벙벙벙 고생했다 우리, 우리 카운터들, 카운터들. 겁나, 겁나 멋져져봉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지정신 소환 못했을 거야 네 공이 크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겐 우리 추여사님 못하기형 하나누나 아니었으면 <웃음> 지정신 못 잡았을 거예요 <웃음> 고맙다 이제는 어, 국내가 아닌 그싱가포르나 해외에서 활동을 해볼 생각은 드라마처럼 예? 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게 진짜 이게 얼마나 힘든데 너무너무 너무 좋죠 어, 미국을 안 가요? 영국을 안 가나요? <웃음> 하와이 가고 싶다 <웃음> 네가 오라면 어디든 보내줄게 악기만 잡을 수가 있다면 하하하하 <웃음> <웃음> 좋다 좋다 <웃음> 어? 잠깐만 악기를 아, 감지했어 또요? 2단계야 나 혼자 갔다 올게 아니 아니에요 제가 가야죠 자여러분 기대하시는 마지막 가야죠. 장면입니다 이게 다녀오겠습니다 아주 멋진 장면이죠 그래 출동해라 출동 네. <웃음> 우리는 경희룡 경터다 <강타다>. 출발 출발 <웃음> 자 이렇게 해서 경희룡은 전패를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아 개인적으로 저는 경이로운 소문 1편부터 5편까지 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었던 아, 어, 그런 컨텐츠였고요 아, 많은 분들이 그래요 경이로운 소문이 시즌2가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커벙월드에서도 시즌2로 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봉월드는 여러분 다소 내용이 좀 다른 내용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건 코봉월드식으로 바꾸는 거니까 여러분들 귀엽게 사랑스럽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코봉월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이로운 코봉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 안녕.